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네애플입니다자 오늘의 월들은 방맛네번째 시간이 이번주인가 뭐라는 거야 하여튼 자 이제 제목은 똑같이고요 여긴 퀴즈인 것같아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노래를 듣고 퀴즈 엔딩 오프닝 듣고 퀴즈를 푸는 건데 이 다른 유튜브가 한 거지만 이제 유비도에서 뭔가 한번 가볼게요 잠깐 소리를 듣고 노래 이거를 누르면은 이거를 듣고 찾는 건데 어 맞았네? 어허? 어허? 안봉? 번... 이거다! 아 틀림 이렇게 오네요. 이제 한번 한, 진짜 마지막. 요거고, 근데 요거는 요거겠지? 오, 맞아, 맞아, 오. 아, 딱 봐도 이거 같다. 오, 딱. 그림 보고 딱알수 있다. 이거는 모르겠다. 뭐지? 이건가? 아니네. 그러면은, 빨리 가보자. 뭔뭔지는 이제 왜.. 이거랑 이거였죠? 그러면은? 그.. 요거 아.. 아니네? 네.. <웃음> 오른쪽 거였거든 왜 오른쪽 거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인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난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아..이건..이건 이건, 이거야 난알수 있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다 아휴 딱 남자나오면 이거잖아 야 진짜 이거 재밌네요 이거다. <웃음> 왠? 오. 이거. 이거 아니고. 이 네, 여기서 진짜 요거말 모르는데 이게 스리면 이제 그대로 리뷰 종료할게요. 어 아. 이거. 아 틀렸네 가운데였거네 이거므로 <웃음> 영상을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고 트위치 팔로우 할때 이제 링크가 있어요 이제 채널 배너에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려요 조, 좋은 정보와 재미있는 것 지식이 습득이 되길 바라며 여기까지 방송이 아닌 녹화 종료 그러면 빠빠